<웃음> 실뿌린 <뿌리는> 다 떨어지고. <웃음> 실뿌린 여기 다 있죠. 실뿌리 다, 다 떨어지고 이거 마늘이야, 알로에야. 네. 이제 구가 막 형성되고 있는 네, 이에제 밑에 자체가 이제 동그랗게 알이 차면서 이제 음. 안에서 조금씩 마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으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들은 동해 피해가 훨씬 덜한데 제가 그때 저번 예전 영상에 마지막에 그 스페이블 정도로 비닐 씌운 다음에 그 한파가 오기 전에 물을 한번 퍼야 된다는 말이 그때 안 퍼게 되면.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 죽습니다. 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습니다. 숙쑥 뽑히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벌써 다 상하고 하나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 뿌리 부분이 다 상했죠. 벌써 동해 입은 자리 밑에 보면은 마사, 모래 이렇게 그 수분 유지가 잘안 되는 밭들이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와, SM 팜 슈퍼 슈비,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슈비가 드디어 나왔는데, 어, 하얀해. 네. 속이 하얀네요. 네.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마늘이든 양파든 뭐 감자 그 다음 뭐봄 배추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어... 숙기를 좀땡기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작물을 키워 올릴 수 있고 뭐... 요소만 질소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칼슘이 12.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이 무려 12.5%? 네 이제 튼튼하면서 성장을 빨리 하게 할수 있는 아. 네. 그럼 지금 요 시기에 지금 요걸 사용해야 되겠네 꼭? 해보시면 뭐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는 그런 작물들은 훨씬 더 이렇게 저장성도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날씨 기후가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수분이 많아서 이제 그 병균이 많이 녹균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생겼었을 때 칼슘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키운 작물이랑 그냥 질소질만 이렇게 많이 먹고 큰 작물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기력에 따라서 작물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어1 0 k g 한포로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줍니까?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다한 측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료 살포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비닐 위에 떨어지면서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이 고랑으로 떨어지는 비료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 고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풀이 마늘보다 더잘 자랄 수도 있겠죠. 아... <웃음> 무차별 쏘니까. 네, 무차별 쏘니까. 그리고 조금 작고 크고 이 편차에서 비료 양으로 조절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크기를 가, 같이 맞출 수 있는데 비로 살포기로 뿌리게 되면 어디가 크고 작은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허실이 좀 많죠 예 음. 네. 비닐이 올라가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제 스프링쿨러로 물을 살짝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그~ 수분하고 만나면서 녹아서 어~ 이렇게 구멍 사이사이로 물이 물 따라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확까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한 달, 5월 한 달, 두 달, 60일, 70일 남았거든요 수확 시기까지 이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작물 키우는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키로, 몇 키로 생산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이제 시간 싸움이죠 <웃음> 실뿌린 다 떨어지고 <웃음> 실뿌린 여기 다 있죠? <웃음> 실뿌린 다 떨어지고 지금 마늘이야 알로에야 네. 이제 구가 막생성되고 있는 네 밑에 자체가 이제 동그랗게 알이 차면서 이제 음. 안에서 조금씩 마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식으로 음. 대공 굵기에 따라서 마늘 구 사이즈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대공이 굵으면 굵을수록 밑에 마늘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해서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 대공이 가는 그 마늘들은 밑에 구가 그만큼 클 수가 없겠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요 정도면 지금 엄지 손가락보다 큰것 같아. 엄지 손가락 정도. 네, 네. <웃음> 잎은 몇 개요 지금? 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잎. 잎. 살아 있는 잎이 아홉 잎입니다. 아홉 잎. 네. 지금 살, 살이 살 찌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때 그러면 은그 추비를 줘가지고 네 많은 상태를 더 좋게 만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처진 잎들 사이에 지금 날씨에 따라서 아침 기온이 아직도 어제는 영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요런 잎까지 칼슘이 전달이 잘 안됩니다 땅에 기비로 칼슘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수용성 칼슘을 줌으로써 뿌리에서 흡수해서 여기까지 갈수 있게끔 칼슘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힘이 생기겠죠 이런 잎 나중에 어 비가 온다든지 물을 한번 주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잎 자체가 씁니다 칼슘 제품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리고 고토가 4.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도 잘하고 잎도 두툼하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잎,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어, 슈퍼추비의 장점 중에 하나 마늘밭을 사용했었을 때또 좋은 점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일반 NK를 사용하셔서 하시게 되면 어, 마늘 통이 생기고 이제 구가 형성할 때쯤 이제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조금만 지나다 보면 이제 마늘 한개한 한 개가 생기고 이렇게 마늘 쪽이 몇 개가 될, 게될 건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비료를 마늘 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잎 사이 사이사이, 사이 줄기 사이 사이에 일반 비료가 끼게 되겠죠 수용성을 사용하면 좋은게 빗물이 5mm가 오든 10mm가 오든 수분만 조금 있으면 녹아서 작물이 흡수하고 여기에 비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이에 그 수용성이 아닌 일반 NK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잎 사이에 끼어있던 비료들이 그 농축이 된그 독한 비료가 줄기 안으로 타오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가 형성되고 구가 생길 그 시기에 어 마늘 한 개가 무른다든지 아니면 그 뻥이 생긴다든지 벌 마늘이 생긴다든지 그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 앤 케이 같은 경우에는 100%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분에 그냥 공기 중에 숨만 많아도 비료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이 마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벌써 다 상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에 뿌리 부분이 다 상했죠 벌써. 동해 입은 자리 밑에 보면은 마사 모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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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얼어죽는다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죽습니다 물이 많아야 안 얼어죽습니다 왜요? 그 표면이 얼어서 얼음층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까지 냉기가 서리가 온다든지 냉기가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흙들은 얼지는 않거든요 응. 근데 이게 수분이 없이 다 말라있어 버리게 되면 훨씬 더 깊이까지 냉이 파고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뿌리 끝이 얼어버리면 뿌리 끝이 얼어버리게 되면은 내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마늘농사 지시는 분들은 올해 농사 잘 지셔가지고 네. 아주 부자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판가름이 나니까 어... 지금 3월 말 4월... 늦어도 4월 초까지 비료를 이제 마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녹병이라든지 입마름병 약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용해 주셔서 끝까지 어... 병에 안 걸린 튼튼한 마늘을 수확하셔서 올해는 마늘 농사 지시는 분들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팀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